안녕하세요. 블랙형입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서 벌써 6천명이라는 구독자를 달성했습니다. 와우. 앞으로도 제가 영상을 올리는데 힘이 될수 있도록 곁에서 함께 해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외출을 하시는 분들이 없으셔서 많은 손님들이 장발이 되어서 오시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콘텐츠는 장발에서 깔끔한 투블록으로 자르는 것을 보여 드리려고 합니다. 잘 보고 따라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이거 머리 맞습니까? 네. <웃음> 6개월 걸렸다고? 네. 어 대박. 네 일단 옆머리는 집에서 잘라봤고 어? 그지? 너무 더워가지고 그냥 미용실갔었어요아 알았어 미용실에서 자른거야? 수 치고 그냥 아 알겠어 자 민다 그럼 약간 투블럭으로? 오케이 오. 오 시원하겠는데 시원하십니까? 네아예어 내가 시원하다 그래도 깔끔해지는 게 느낌이 아마 새롭지 않을까? 그렇겠죠? 어. 어우. 나는 또 산신령이신 줄 알고 어디 산에 올라갔다 온줄 알았어요. 6개월 동안 공부하러. 예? 코로나 때문에 안 돌아다니신 거예요? 네. 대단하다. 너가 짱입니다. <웃음> 밑에는 6mm로 좀 쳤어? 네. 이렇게도 기를 수가 있구나. 대단하십니다. 아무리봐도 코로나가 문제지. 돌아다니기도 좀 힘들고 다 각기 다른 어떤 어? 생각들이 다 있으니까. 오케이 인정합니다. 아, 수술 좀 많이 쳤네. 네, 수술 많이 쳤어요. 음, 이 수술 좀 쳐가지고 그래서 투블럭을 잘라도 머리가 수술 이렇게 많이 치면 네. 좀 약간 질감 처리 는 되는데 이게 반 곱슬이 있어서 네. 좀 약간 지저분하지. 음, 부시시하고 사실은 이런 머리는 수술 좀 웬만하면 안 치는 게. 정답이지 대신 또 이제 수술 안치게 되면 이게 좀 머리가 부어오르고 하는 것 때문에 겁나니까 다 수치는데 이 머리는 수술치는게 아니라 층을 살짝 내가지고 조금 더 가볍게 보이게 해줘야 되는 머리지 선수 보호 차원을 위해서 오늘 철저히 우리 손님의 손님이 누군지 얼굴을 가리고 한번 제가 올려 보겠습니다 맞죠 네. 도와드려요 <웃음> 살수 있게 해줘요 네. <웃음> 알겠습니다 어 이제 조금씩 깔끔해진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약간 투블럭 라인으로 이런식으로 잘라 드려 봤습니다. 일단은 뭐더 정리는 해 봐야겠지만 아우 그래도 이 정도만 잘라라도 시원하네요. 자, 이렇게. 이렇게 정리하면 숱안 치고도 머리가 이쁘죠. 화이팅입니다화이팅화이팅 파이팅! 파이팅. 블랙형 <웃음> 구독 구독 구독. 좋아요. 좋아요. 알림 설정. 꾹.